빨리 이일 영상 끝내고 싶다. 짠짠짜라짜라 아, 예. 짠짠. 촬영하려고 했는데 밥이 와 버렸네요. 요즘 이제 막바지 볼 커브를 하느라고 이 뭐야 짬짬복복짬면 복짬면이랑 상짬면 네 시켰습니다. 아, 빨리 먹고 올게요. 보이세요? 또 노란 딱지 야, 너무하시 진짜. 옛날에 한테 책장 핀것 같아요, 유튜브 한테. 어쨌든 아, 여러분, 뭐, 노란딱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드디어 일일일 영상 한지 3주가 됐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물론, 뭐, 중간에 좀 잠깐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쉰 적도 있지만, 하여튼 이 3주 동안 꾸준히 일일일 영상을 뭐, 열심히 나름대로 잘 해오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제가 일일일 영상을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좀 무기력한 생활들을 보내고, 뭔가 하나에 몰두해보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만시간에 법칙이라고 다들 아시죠 어떤 한 가지를 정말로 만 시간 동안 한다면 그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다 그게 꼭만 시간이 어떤 걸 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거를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도 포함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생각하면서 일일 1영상을 시작한 거거든요 다음 주까지 영상을 잘 마무리하고 일일 1영상에 대한 총평을 하겠지만 정말 그래요 하루에 정말 많은 시간을 이 유튜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촬영하고 편집도 하다 보니까 뭐랄까 이 영상 작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느낌이 좀 온달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로 어, 영상의 퀄리티가 예전에 비해서 좋아졌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무래도 한 가지에 정말로 몰두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하니까 이렇게 한 단계 더 성장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빨리 일일 영상 끝내고 싶다. 이게 단순히 힘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힘들어서 그냥 빨리. <웃음> 이게 아니라 지금 하루에 하나씩 영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걸 거의 다 하루에 몰아서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또 아직 학생이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하고 를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주어진다면 그러니까 영상을 하루에 하나씩 올려도 되지 않는다면 저는 훨씬 더 짜임새 있는 구성의 영상과 더 눈으로 보기도 좋고 귀로 듣기도 좋은 영상미 있는 그런 영상들을 제작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영상들이 오히려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일일영상 하시는 분들의 영상이 가치 없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제 영상도 엄청 가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양과 질을 놓고 봤을 때일일일영상을 하면서는 그두 개를 다 가져간다는 건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다른 일 하나도 없이 유튜브에 전념을 해서 한다고 해도 오랜 기간을 두고 만든 영상이랑 하루 만에 만든 영상은 당연히 퀄리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그리고 일일영상이 끝나면 더 퀄리티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영상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웃음> 여러분들은 별론가요? 매일 저녁에 저거 봐서 좋죠? 저도 좋아요. 저도 항상 매일매일 여러분들 댓글 보고 어떤 반응인지 보고 하는 게참 재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일 영상을 하는 이한 달간의 기간이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것 같고요. 참, 어쨌든 이한달 동안 1일 영상 한달 해놓고 한 3주 정도가 지났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 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인스타그램을 지웠어요. 인스타그램은 거의 중독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SNS로부터 좀 벗어나자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인스타그램을 아예 삭제를 해버렸거든요. 원래 어제까지 인스타그램을 지우고 오늘부터는 다시 그냥, 다시 해보려고 했는데. 당분간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인스타그램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인스타그램을 제가 계속 깔았다면 삭제하지 않았었다면 지금처럼 일일 영상을 성공적으로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이에요 뭔가 제 일에 훨씬 더 집중을 할수 있게 해준 계획이랄까요 지금 이제 최근 한 3주 그리고 한 달간의 기간들이 저한테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곰곰이 그리고 차분히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무엇보다 퀄리티 있는 영상으로, 네, 인사를 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 또 저는 내일 무슨 영상을 올릴지 고민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정말 행복한 고민이에요. 창작의 고통이랄까? 음. 어쨌든 여러분, 남은 일일1 영상도 함께 해주시고요. 좋은 밤 되시고, 저는 여러분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안녕. 아, 왜, 왜 노란딱지 이해를 할 수, 낫든, 안 그래, 낫든.